네 저는 내 네, 관람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내용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드디어 차업차득 채널도 멤버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멤버십 기능으로 구독자분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려고 합니다 가입 후에 댓글로 자동차에 관련한 궁금하신 점이나 알리고 싶으신 것을 적어주시면 선별해서 영상을 제작해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항상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아, 요즘 며칠간 날씨가 더워도 너무나도 없습니다. 지금 촬영 중인 이 시간 기온이 보시는 것처럼 온도계가 44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렇게 뜨거운 날 햇빛 아래 세워둔 차에 타려면 정말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시트도 뜨겁고 핸들도 뜨겁고 차에 타자마자 아뜨거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요. 이미 옷은 땀에 젖고 한낮엔 에어컨을 틀어도 만족할 만큼 시원하지 않은데 꽉 조이는 안전벨트 까지 하려니 답답하고 운전하는 데 짜증이 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땀도 마르고 찬도 시원해져서 이젠 좀 견딜 만한데 오랫동안 운전을 하다보니 안전벨트가 허리와 가슴 숨을조여 습관적으로 몇 번을 느슨하게 하려고 풀었다 놨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가끔은 안전벨트 착용을 하지 않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돈 100원 정도 투자해서 안전벨트를 좀더 편안하게 착용하고 장시간 운전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특별한 물건과 그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 v 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 v 우선 영상을 한번 볼까?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있었던 사고로 20대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과속을 하다가 트럭을 들이받고 튕겨져 나가서 한층 높이의 교통표지판에 걸려 사망한 끔찍한 사고였는데 다음 사진 몇 장을 볼까? 사진 속 인물들은 교통사고 생존자들로 몸에 붉게 남은 자국이 안전벨트 자국으로 뉴질랜드에서 안전벨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광고판으로 활용된 사진들이고 안전벨트가 아니었다면 지금 살아있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썼다고 그래 끔찍한데 이만큼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 거지 하지만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 안전벨트가 점점 신체를 조여오고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 동치뷰 그래서 내가 1 0 정도면 쉽게 구입이 가능하고 누구든 집에 몇 개씩은 있을 법한 작은 물건으로 안전벨트를 좀더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바로 이건데 뜯은 과자 봉지나 비닐봉지를 다시 밀봉할 때 사용하는 밀팩 클립인데 이걸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대부분 운전자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오랜 시간 운전을 하다보면 벨트가 조여오니까 불편해서 습관적으로 벨트를 이렇게 반복해서 늘렸다가 낫다를 반복하게 되지 이럴 때 허리 부분에 벨트를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느슨하게 한 다음 허리 쪽에 와 순정 클립이 만나는 곳에 밀폐 클립을 끼워서 고정을 시켜주면 되는 거야. 단 주의할 것은 너무나 과하게 벨트를 당겨 공간이 커지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여지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해야겠지 이렇게 해놓으면 장시간 운전해도 운전에만 집중하고 편안하게 운전할 수가 있겠지 운행을 마친 후에는 풀어서 보관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당겨 놓으면 다시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이셨습니까? 무더운 여름철 안전벨트 착용이 겉추장스럽고 또 운전 중 조여오는 것이 더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행 중 사고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생명벨트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착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 네, 차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